야심한 밤 어느 시골 동네 서울 가족들이 대교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상에 보이는 관을 끌고 오는데 다음날 친구들이랑 놀던 아, 보 영구 어 너도 되었어. 가도지었어아이고어어어어어너어너너어 연구만 잡혀 버립니다. 이빨이 아파 잠에서 깬 연구는 스스로 이빨을 빼려합니다. <웃음> 첫번째 방법이 실패하자 다른 방법도 시도해보는데 이번엔 애완견 땡치리를 이용하려 하죠 드디어 성공하고 뽑은 이를 폐가에 던지는데 친구들이 뽑은 이를 찾지 않으면 귀신이 달라붙는다고 겁을 줍니다. 폐가에 있던 서울 사람들의 정체가 밝혀지고 그들의 정체는 귀신들이었고 곧 프랑켓슈타인이 깨어나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말하죠 아무것도 모르는 연구는 뽑 은, 니를 찾기 위해 대가에 나타나는데 계시면 좀 들어가도 되죠. 부엉이 헤글바지 만네킹크런다 어? 네가 때렸냐? 네가 때렸냐? 네가 때렸냐? 그래. 무슨 소리가 난다? 인간의 소리다. 무슨 일일까? 딜리 딜리 딜리 딜리 뭐나 영구야 영구 오다 영구야 영구 오다오오오딱딱딱딱딱아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친구들이 연구를 놀리기 위해 등장한 것이었군요. 귀신들은 낮에 인간의 모습으로 변장해 마을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사람들한테 돈도 주고 용구는 해가의떡신부름을 가게 됩니다. 네, 네. 아, 고 프랑켄슈타인의 방에 들어온 용구는 정체 모를 음료를 마시는데. 그리고 빈컵에 소변을 채워놓습니다. 그때 귀신들이 나타나지만 연구는 친구들이 장난치는 것으로 생각하죠. 니들증큼만 장난해라. 우리가 서울에서 온그 사람들이야. 극대인간은 용구의 소변을 프랑켄슈타인에게 모이는데 프랑켄슈타인의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연구가 마신 음료는 원래 초인이 되는 약이었죠. 데바보같 무적의 힘을 갖게 될 프랑켄슈타인님이시다. 보름까지는 온 정성을 쏟아야 해. 라큘라는 용구의 피를 빨아먹으려 하고. 다 용구는 방구의 힘으로 대가를 탈출합니다. 그뒤 어머니와 마을사람들에게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도 바보인 영구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귀신들은 마을사람들을 납치하기 시작했고 혹시 영구가한 말이 사실이 아닐까? 설마... 영구야. 영구는 짝사랑하던 옥뿐니까지 사라진 것을 알게 되죠. 안 보인다고? 갑자기 절로 뛰어가는데 절에 했던 스님은 영구가 올 것을 미리 아, 예지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프랑켓슈타인의 부활이 이 다가왔고 합니다. 드라큘라는 노하귀신들까지 소환합니다. 세계는 우리의 것 나의 부하들이여 명심하거라 영구와 스님은 테마를 하기 위해 나타났고옥분나가스마요오래되어어진진님 어, 아, 음, 붙었다 딱 뛰면은 인생이 바뀐 어머나. 어. 어. 어. 어. 관생 보살. 나나오나 도망가자. 자, 어 그때 땡치리가 나타나 도와주고. 음, 땡치크, 가이밥한번 네가 이어때 옥분이 찾지라 빨리 가자. 드라큘라가 최후의 공격을 하자 꼬마 강시가 나타나 막아주고 드라큘라는 죽기 전 프랑켄슈타인을 깨웁니다. 영구는 옥분이를 구출했고 스님의 공격이 호랑해조타인에게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이번엔 영구가 옥분이를 위해 용기를 내보는데. 프랑켄슈타인은 아이를 던져 끝내려고 하죠 갑자기 초인이 된 용구 용구의 소변을 먹은 프랑켄슈타인은 힘이 점점 떨어졌고 반대로 용구는 약물의 힘으로 강해져 있었죠 윽기야 프랑켄슈타인은 고장이나 바보가 되어버립니다 <웃음> 난 누구보다도 훌륭한 사람이다. <웃음> 용구는 뽀뽀니와 여자친구가 되면서 영화는 어? 끝이 납니다.